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 v 의익스트림환입니다 오늘 갑자기 서울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스노우스쿠터를 타러 평촌파크에 왔는데 눈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오늘 스타, 스노우스쿠터를 처음 타면 생기는 일 누나 <웃음> 네? 거기 뱅크 못 올라갈 것 같은데? 미끄러워서 어, 네. 게, 어, 계단으로 해서 네. 해봐 조심해 아, 무거운데요? 어, 무거워. 조심. 타니 타니까 어때? 느낌이? 살짝 그냥, 응. 그냥 썰매 타는 것 같아, 그냥. 그렇지. 네. 응. 자 오늘 그래서 여기 레일을 한번 그라인드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작년에 제가 찍은 영상에 그라인드 하는 게 있었는데, 어, 그거는 스키장이어서 세진이가 한번. <웃음> 틀리다. <웃음> 다르지. 네. 이게 똑바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. 어. 일단 진행은 거기로 하면 안 돼. 뒤에 데크, 뒤에. 앞에는 닿으면 안 돼. 뒤에. 어, 그렇지, 그렇지. 똑같이 어, 그렇게 해야 돼, 그라인드들. 어. 그래서 저기서 내려와서 내려와서 쫙 타야 돼. 속도를 땅바닥에서 내기가 쉽지가 네, 않거든. 어. 그래서 다다다다다 들고 와서 타야 돼. <웃음> 그지 뛸라 그러면 뭔가 다르지 않아? 네. 아,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. 외국 애들 엄청 잘 타는 거야. 어, 어. 거야? 아, 저기, 저기, 박스에서 내려와봐, 저 박스. 박스 여기요? 여기, 아, 여기 뱅크, 낮은 거. 여기요? 어. 내려와서 테이립 한번 해봐. 네.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. 조심해, 미끄러워. <웃음> 접지력이 안 나오죠? <웃음> 아 그렇지 아 계단으로 아 똑똑하네 테이리 해봐 <웃음> <웃음> 이게 똑바로 이게 좌우로 이렇게 안 흔들리고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 테이리할때 릴리즈 하는 순간 어어 옆으로 약간 밀려 거봐그지 옆으로 네. 이렇게 밀렸지? 네 밀려요 진짜 어, 이게 다시 타봐 유라 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보다 스노우스쿠터가 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스키장에서 탄 것도 한 두세 번 탔으니까 감을 알아서 이렇게 타는 거지? 우와! <웃음> 그래 이렇게 막 틀어져 그지? 네. 응. 쉽지가 않아 네. 아 이게 그라인드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진짜 어려워 맞아 중간이 걸려서 어, 중간이 걸려서 진짜 제대로 보드 슬라이드를 할줄 아는 사람 아니면 쉽지가 않고 일단 진입해서 점프 뛸 때가 어려워 이게 점프 뛰는 느낌이 약간 달라요 완전 마찰이 없으니까 조금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기울어지는 그 어. 스키들 <웃음> 재밌지 근데 이거 산에서 그래서 높은 데서 타야 되나봐 속도를 받아서 계속 타니까 응. 어, 스키장에서 한번슬로프 내려올 때 타보니까 재밌긴 하더라 제가 한번 그라인드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와 어렵다 와뼈 부러지겠다 진짜 <웃음> 죽을 뻔했네 아 이게 앞에 앞에다가는 걸치는게 아니고 뒤에 데크 쪽에 걸쳐야돼서 쉽지가 않아 이게 <웃음> 그니까 러 이게 와 스키장에서 어떻게 탔지? 어이프도 큰거 타지않 어, 어, 굵은거 아 근데 굵던 얇던 타는 방법은 똑같은데 이게 깊숙이 뛰어야 돼 생각보다 네, 기, 기, 깊숙하게 뛰어야 될것아 진짜 어렵네 그라인드 이거 어려워요. 뭐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. <웃음> 무거워 무거 유리한테는 무거 땀나다 땀나. 잠깐 땀나. 탔는데, 덤데요? 아 더워. 레일 아이. <웃음> 가지도, 못해, 가지도 못해. 확 넘어져. 쉽지 않아, 쉽지 않아. 도, 도시에 이렇게 눈이 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, 이거, 그라인드도 쉽지 않아. 오! 오! 조금 밀었어! 어, 어. 힘이 더 세야 돼. 그냥떠도 이게 잘 되면 잘돼잘 되면 잘돼 근데 이게 또 가면서 하면 달라 <목소리> 이게 착지가 착지가 착지를 똑바로 해야 돼 이게 스키장에서 어느 정도 데크를 컨트롤하는 걸 연습을 해야 돼 내리막길 어. 어, 내리막길 아니면 하다못해 여기도 주변에 내리막길 있는 데서 연습 좀 하고 타야지. 오, 오. 아, 나, 나, 나, 나. 이게 약간 감이 오면 자꾸 오기가 생긴다. 세진이가 근데 아빠가 할것같아 네. 와, 앞에만 많이 들어. 앞에 많이 뛰어서 뛰어 봐. 아, 아. 어. 저쪽으로 갔어. 애지 먹어서. 네. 이게 이게 핸들이 핸들을 잘 안써 몸, 몸. 아. 오, 좋아. 좋아. <웃음> 여러분 스노우스쿠터 어 일단 이거 사, 사시면 스키장에서 일단 기본기를 배워야 돼요 컨트롤 할줄 아는 걸 그걸 모르면 그냥 이런 파크에서 타기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라인드 제대로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를 스키장에서 못하게 해서 그게 문제예요 외국은 눈에서 탈수 있는 거면 은다탈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꼭 그러는지 이해를 할수 없고 아무튼 요거 오늘 세진이랑 유리랑 같이 평천파크에서 스노우스코터 타봤는데요 어렵다 파크에서 살, 타려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다 기본기는 스키장에서 배우고 타는 걸로. 그냥 땅에 서서 뭐 기술하는 거, 테일이, 바스피 이런 건 쉬운데, 진짜 외국 애들 영상처럼 인스타 보면 막날라다니면서막 테일이 파고 막 백플립 하는데, 착지 못하면 완전 죽는 겁니다, 진짜. 그러면 오늘, 오! 거의 다 됐네? 오, 그러면 오늘 스노우 스쿠터 평천파크에서 타면. 어떤 일이 생기나 유리가 한번 찍어봤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스노우스쿠터 그라인드 이게 보면 제가 한번딱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출발을 딱 하면 보면 엣지 라인이 안쪽으로 레일 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점프를 뛰어야 돼요 그 전에 라인은 이쪽에 이쪽 이쪽 라인인데 일자로 가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돌아가게 돌아가게 하니까 한번 성공했어요 아마 세진이도 이제 똑같이 오! 금방 될것 같아 이제